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관리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괄 적용 사업 개시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민원 접수 신고 그리고 보험 가입 신고 순으로 클릭을 하면 일괄 적용 사업 개시 신고 라고 나옵니다 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첫번째, 일괄적용사업주는 공사현장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다시 말해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발주공사 총금액은 하나의 총공사가 여러 원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된 경우 각각의 도급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세번째, 벌목상시근로자수는 사업개시일 현재 해당 벌목업에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작성합니다. 네번째, 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므로 하수급인은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사착공 이전이든 공사가 중공된 이후에도 개시신고는 받아주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하도급을 받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험 구분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다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일괄 적용 사업장 관리 번호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관리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관리 번호 중 일괄 관리 번호인 사업자 번호 더하기 6번으로 끝나는 관리 번호를 선택해 주게 되면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공사 내역에 있는 건설 공사인지 벌목업 인지를 체크를 해 주시고 조달청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에 체크를 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시설공사 계약번호를 검색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해당 공사에 관한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한부와 벌목업의 경우에는 벌목허가서 사본이 한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개시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래 맨 마지막에 있는 접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가 됩니다. 지금까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